부부 사이에 외도가 있는 경우 그 외도의 상대방을 이제 상간자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원고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가 있으세요. 이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다, 이제 잘못했다 어, 그런 뭐 사과를 하시면서 일부 위자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이제 소송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만 잘못한 건 아닌데 사실은 저 배우자가 더 잘못한 거 아니야. 그쵸. 원고의 배우자. 나와 만난 사람이죠. 또는 어 적어도 비슷하게는 잘못한 것 같은데 아, 나 현실적으로 이뭐위자료를 이 지급해야 되니 지급은 했지만 이걸 내가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인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이것은 법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즉, 원고가 상관자 소송을 피고에게 했을 때이 상관자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도 잘못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고의 배우자와 상관자는 공동 불법행위자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관자의 피고로서 그래 내가 위자료를 지급을 한다 그러나 나도 이 위자료를 원고의 배우자에게도 묻고 싶다 라는 게 이제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이 소송 단계에서부터 소송 고지라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해요. 이걸 꼭 해야만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원고 배우자에게 저희가 종종 소송 고지라는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원고가 이제 상관자인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어요. 피고가 사실은 나는 처음에 저 사람이 유부녀인지 유부남인지도 모르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녀였어요. 근데 그거를 글쎄 바로 단절하지 못하고 조금 더 만나다 끝낸 건 맞아요. 아 그러면 유부남녀 인식도 있었지 부정해도 있지 그래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구나 해서 다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던 중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원고 배우자도 잘못했다. 그러면 지금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소송 내에서 원고 배우자에게 소송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 고지를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소송고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만일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면 경제적으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고나 원고 배우자에게 하나의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나만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의미에서 소송고지 신청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원고 배우자에게 법원에서 소송고지를 도달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미리 해두기도 하고요. 이것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책임이 있는 판결이 나왔고 그걸 지급했다. 그러면 원고 배우자에게 피고가 원고가 돼서 별도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피고로서 감액 주장을 해서 1,500만 원을 이제 인정받은 이후 피고가 연락 두절인 원고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서 그에 대해 절반 금액을 별도로 판결받아서 지급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송을 통한 거고요. 저희가 소송 전에 뭐 합의 단계로 나 이게 나왔는데 부상금 청구소송 할수 있다. 이 정도 금액을 달라 라는 합의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볼 것이요. 통상 이것도 되나? 자체를 좀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참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상관자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받은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케이스 본인이 배우자인데 원고가 본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해서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고가 상관자 소송은 별도로 안 하네요. 이때 원고의 배우자가 본인과 만난 상관자에게 별도로 부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여 약 절반가량 내외 정도를 지급받은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 또한 가능하다. 왜냐면 둘다 어차피 공동 불법행위자이고 둘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고에 대해서 부담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같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것이 억울하기도 하거니와 실제 법이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내가 피고가 되었다. 그래 감액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건 인정합니다.뿐만 아니라 별도의 구상금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